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업주부가 건설회사 사장님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건축설계와 건축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전 디벨로퍼, 즉 직장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특히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대신하여 그 아내가 집을 짓는 거의 모든 과정을 전담했다는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과 그동안 만난 여성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업주부가 건설에서 사장이 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한 어느 50대 직장인과 그의 아내 이야기라는 영상에서 이분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중간중간 나오는 동영상은 최근에 어느 공사현장 모습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건축하는 상가주택 현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50대 초반의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의 아내로서 남편이 곧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상황이 되었고 그런 남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들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어쩌면 이것이 평생 세번 찾아온다는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 중 하나인지 모른다며 오히려 그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보자고 나선 분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부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건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 아내의 결단력이 더 작용을 하였는데 더욱이 설계와 건축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그의 아내가 도맡다시피 하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직장생활에 얽매여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그 아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건축하는 거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는 많이 달라졌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찾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건축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이 었고 자신이 할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집이라는 게 여자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실이며 안방, 더욱이 주방과 다용도실 등 모든 공간은 여자들이 살림을 하고 주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 값으로 4층짜리 번듯한 어, 상가주택 건물을 고유하면서 1층에서 월세 수입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관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바로 집을 짓던 동네 사람들의 유사한 공사도 맡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본 친구들과 직장 관련 사람 심지어는 아내의 주위 사람들의 집까지 짓는 일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일이 일을 몰고 온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쉽게 볼수 있는데 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동네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건축을 수주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후 이 부부, 아니 그 아내는 본격적으로 건축사업에 뛰어들었고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그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건설회사를 꾸려가는 여자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을 주도하는 아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건축을 하다보면 이분과 같이 본격적으로 건설업까지 나서는 여성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집 짓는 일을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대부분 직장에 얽매어 있어서도 그런 것 같지만 집을 지는 데 있어서는 아내의 느낌이 세다는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 건축주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결정을 요즘은 여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건축은 뭐 터프하다 노가다라며 남자들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건축처럼 꼼꼼하고 세세한 것은 없고 특히 집이란 가족들의 화목과 단란을 가꾸는 장소로서 여성들의 세심하고 부드러운 특성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이죠. 또 공사 현장도 장비들을 사용하고 일하는 환경이 조악해서 그렇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여성들이 관여하고 주관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건축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공대 건축과에 예전에는 강원에 콩나듯 여학생이 고작 한두 명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여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고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건축가들도 많을 뿐 아니라 더욱이 공사 현장에도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KBS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서 구세어라 남반장이라는 방송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남반장은 30대 중반의 아랫다운 주부로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훌륭하게 목공반장 그러니까 오죽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목수들 가운데서 반장까지 할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건축이 여성들에게 더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제가 실제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실감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러한 현상은 예전과 사뭇 달라진다는 점에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렇게 설계나 건축을 하다보면 많은 건축주를 만나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는 남자 혼자만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오거나 여자 혼자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남편들이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가 수명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어쨌거나 부부가 같이 와도 아내가 대부분의 사안들을 결정하고 남자는 곁에서 지키만 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뒤에서 여자가 다 결정하고 발표만 남편이 하는 것처럼 하지요. 이런 경우는 여자분이 현명하고 지각있게 처신하는 경우로 그러면 남자는 아무 소리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 주는 것이죠. 어부인께서 다 알아서 하라는 듯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보기에도 좋고 일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뭐 여성 상위시대라는 말이야 그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건축에 있어서도 역시 대선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아내로 창구가 단일화되어서 설계를 하는 저도 변하고참 좋습니다. 그러고보면 세상이 참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여자가 치마를 펄럭이며 공사장에 들락거리면 재수가 없다고 수군대던 때도 있었고 공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견이라도 할라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원망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기도 했을 때도 있었죠. 또는 출근길에 여자가 길을 앞서가면 재수가 없다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했는데 하여튼 사고가 많은 공사 현장은 이런 점에서 좀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건 호랑이가 담배를 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제 몇십 년전 하여튼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 아내들은 건축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모든 과정의 결정권자로서 막중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당당한 권세가가 된 것으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 세 번째로 여자 말을 들이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라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제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심지어는 서로 얼굴을 붓기까지 하는데 각자 의견이 다르고 자기 주장이 강한 탓일 겁니다 중년 부부들은 무슨 말만 해도 금방 싸운다는데 집을 짓는 일에서도 그렇죠 하긴 사소한 문제로도 금방 싸우는 판에 중차대한 집을 짓는 일이니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때는 그들 부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제가 다 불안한데 그런 모습을 보는 제가 안절부절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그저 자기네 집을 위해서 설명만 해줬을 뿐이고 자기네가 결정하도록 대안만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부부싸움을 부추기지 않았는지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때는 참 현명해야 됩니다. 그런 세태를 짐작하는 제가 은근히 여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자, 아마 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것 같으면서도 사모님의 의견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은근히 이렇게 말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저도 눈치가 있지 아마 그 순간에 남편 말이 완전히 맞다고 남편 편을 들어줬다가는 아마 그 설계는 아예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주 데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명색이 남자인데 남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의리 없는 것이 아니라 건축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부인은 주방이 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서 남편은 외식도 자주 하는데 뭐 쓸데없이 주방을 크게 하느냐고 다른 공간을 더 크게 하자고 한다면 이두 사람의 의견이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다 할 것입니까 아무리 제가 건축 전문가이고 건축 경험이 많다 하지만 이건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여자가 1 더하기 1은 22라고 말을 잘못했다면야 당연히 그건 당신이 틀렸다고 남편 손을 들어줄 일이지만 그 문제는 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로 아무리 제가 설계를 주관하는 건축사이지만 내가 뭐 솔로몬의 지혜까지 갖춘 판사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는 건축은 정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걸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찌 그리 중년 부부가 되면 서로 의견이 아, 잘안 맞는지 앞으로는 요령 있는 건축사가 되려거나 수완 있게 비즈니스를 하려거든던 부부 문제나 특히 여성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건축을 하면서 특히 제가 제 집을 어, 그동안 몇번 지어본 적이 있는데 이때 바로 느낀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에서서만큼은 아내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 볼 일이 없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일에 있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집 짓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좋습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 특히 집이나 주택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고 생활하는 공간이며 살림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생활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살림 사이에서부터 아이들의 양육 교육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온갖 것들을 이끌어 가는 분이 누구자 는 것이죠 바로 아내님들 아니겠습니까 주택의 주요 부분인 안방 주방 자녀방 화장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 등 주부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공간이 그 어디에 있으며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 어디 한 곳이라도 있던가요? 그러니 건물의 배치는 말할 것도 없고 평면 구성도 당연히 주부의 동선을 단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마땅하고 주부 중심의 실 배치를 해야 하는 법인 것이죠. 건물의 배치나 평면 구성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입면 그러니까 외관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밑적인 감각도 여성들이 더 뛰어납니다. 보는 눈이 높고 안목이 훨씬 탁월하십니다. 세심하고 아기자기하고 하여간에 여자들의 보는 눈이 더 예리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아내 중심인 주택 설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그런 집에 쓸모가 있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화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죠. 쓸데없이 자기가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주방이 작아야 하네 방이 커야 하네 라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 신상에도 좋죠 그렇게나 모르십니까? 왜 아내들을 안사람이라고 하고 안주인이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그 옛날에도 아내들을 그렇게 존중해줬거늘 여성 상위시대라는 요즘에야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집은 역시 안주인인 아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전업주부가 건설을 한 사장의 이야기 2편으로 건축은 극히 여성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여자가 주도한 건축의 변신, 그 다음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